골고루 골고루 골 계란 작은나아작은 누나. 이나봐나 난리 났잖아 나 누나. 누나. 누나. 누나. 누나. 누나. 누나. 네나누 아니에오 응. <웃음> <웃음> 머리 감는다데 머리 왜안감요 안녕 강아지 조심해 <웃음> 근데 강아지 인기 많았나? 강아지 다여서 <웃음> 어떤 아저씨가 <웃음> 응. 그랬으면... 아뚫겠다 간식도 못챙겨나왔 계속 점프 점프 해가지고 아니, 왜 그대요 와도 좀 새로 수 여보세요 알다이야자지 문디 이제? 음... 아..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Thank <laughs> you.